걸로 넘어가는 게 힘들 거예요. 그러면서 들려 맞을 겁니다. 심하게. 그래서 이런 공을 치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백전 골퍼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바로 우드입니다. 이 우드는 여러분들 정말 잘 치게 되면 너무나 좋은 클럽인데 이게 우드가 잘안 맞게 되는 순간 이 골프백이 그냥 장식품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도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 우드를 잘 치고 싶어하고 특히나 여성 골퍼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이 우드라는 클럽은 필요로 할 겁니다 뭔가 드라이버처럼 쳐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 이렇게 기울기를 또 많이 주시는데 이렇게 되면 또 실수가 많이 나와요 찍어쳐야 되냐 혹은 쓸어 쳐야 되냐 이제 이 부분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뉩니다 찍어친다 쓰러친다 이런 개념보단 이 우드도 떨어지면서 맞는 거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두를 치는데 실수하는 이제 부분은 제일 큰게 이런 거겠죠. 떼굴떼굴 굴러가는 차라리 탑볼이라도 나서 좀 가면서 가는 공은 괜찮은데 아예 그냥 떼굴떼굴 앞에 굴러가는 한 20m 밖에 안 가는 공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우두를 잘 치기 위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연습장에 계시면 바로 따라 해보시면 바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을 모아서 공을 그냥 가운데 두세요. 가운데. 그리고 그냥 공을 한번 때려볼게요. 지금 제가 공을 칠때 느낌이 어때요? 쓰러치려고 하거나 어드레스 때도 뭔가 기울기를 주거나 그러지 않는데 공이 맞아 나가죠 물론 이제 공을 가운데에 다 두면 드라이버도 그렇고요 롱아이언도 그렇고 좀 낮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왼쪽에 두는 건데 자 힘을 받아서 쭉쭉쭉 떠가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제가 찍어 치지도 쓰러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 헤드를 위로 들어주고 떨어지는 힘으로 공을 친 거예요 다운블로우에서 공을 치는 쓰러치면서 어퍼블로우가 아니고요 그래서 공이 맞고 가고 있습니다 스윙을 좀더 크게 해볼게요 공은 그냥 가운데 둘게요 7번처럼 발폭만 넓혀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치니까 훨씬 더 공도 좀 많이 뜨고요 그리고 지금 전혀 기울기도 주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어퍼블로우로 치지도 않았는데 공이 잘 맞으면서 나갔습니다 자, 이번엔 공의 위치도 왼쪽에 둘 건데 방금 제가 이렇게 가운데 공 두고 셋업했을 때 기울기 안좋잖아요자 이건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공만 살짝 왼쪽 눈 밑에 두시고 한번 때려 볼게요 이것도 땅에서 치는 거다 보니까 떨어지는 힘을 주면서 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드라는 클럽을 바라볼 때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는 우드가 잘 맞는 분들이라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잘안 되는 분들이라면 첫 번째 드라이버처럼 쳐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뭔가 많은 기울기가 있는 상태에서 치면 백스윙으로는 많이 가는데 절로 넘어가는 게 힘들 거예요 그러면서 들려 맞을 겁니다 심하게 그래서 이런 공을 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를 치는데 130m 이하가 나온다. 그런 분들은 아직은, 아직은 우드를 만지면 안 됩니다. 유틸리티를 통해서 훨씬 더 좋은 세컨샷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찍어 친다, 쓰러 친다 이런 개념보다 드라이버처럼 쳐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 제가 알려준 내용으로 한번 쳐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충분히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드라고 해서 드라이버처럼 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울기 편하게 주시고 떨어지는 힘으로 공을 치면 이 우드라는 클럽도, 이 예민한 클럽도 여러분들의 이제 장식품이 아닌 정말로 좋은 클럽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